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덴마크의 크롬보그 성에 가볼거예요 지금 말메 센트럴 스테이션에 왔고요 어, 지금 룬드 가려고 룬드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어, 덴마크로 넘어갈거예요그 성에 가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스웨덴 하겐 쪽으로 해서 덴마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저처럼 룬드로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 스웨덴에서 가면은 페리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따가 페리 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기차는 생각보다 한산하더라고요 생각 저 생각하면서 사층 밖을 바라봅니다. 어, 스웨덴 헬싱보르에서 덴마크로 페리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예매를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은 커피숍 같지만 뭐 음료도 팔고요 티켓도 팔고요 드디어 성 내부입니다. 우와, 웅장하고 멋있네요. 크롬보구 성은 어,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의 배경이 된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시다 보면 저렇게 중세시대 복장을 하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재밌죠? <웃음> 네 드디어 성 내부입니다 바다 쪽으로 향해있는 대포도 보이고요 아까 제가 타고 온 페리도 보이네요 페리 쪽을 향하고 있었을 줄이야 <웃음> 네 크롬보그성 구경을 마치고 지금은 어, 프리데릭스보그성을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구간이에요. 어, 이 구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가시다 보면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바다, 아름다운 바다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힐레로드 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프리스테릭스 보성이 보이네요. 야, 좀 춥긴 하지만 얼른 걸어가야 되겠어요. 궁금하네요. 성 내부가 어떤지. 와, 굉장히 웅장하죠. 아까 보았던 크롬보고 성보다. 더 웅장한 느낌이에요 더 화려하고요 이 성이 유명해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좀 많네요 성 내부를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이 성의 주된 이제 건축 양식은 어,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해요 아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네요. 현장 학습. 그래서 둥글둥글 하죠, 모양이. 건물 내부를 요리조리 둘러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벽화도 걸려있고, 아, 저쪽은 정원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이 성에 정원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바로 그 양씨에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웃음> 이날 너무 추워가지고 아, 다음을 기약하며 가지 않았고요. 와 여기 내부를 보세요. 엄청 화려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성에 100개 가까이 되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을 다 둘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다 둘러보고 왔다는